이번 주제는 사이보그 이론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재발명에 관한 이야기이며 헤로웨이는 우리도 모두 사이보그라고 말했죠.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 즉 인공 두뇌학으로부터 기원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1948년 노버트 위너가 생명체와 기계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통제에 관한 학문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후 1960년 만프레드 크라인즈와 나단 크라인은 사이보그와 우주라는 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노보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에 자극받아서 사이보그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삼투압 펌프로 이식한 쥐를 지명합니다. 이 쥐는 우주 공간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동 제어되는 인간기계 재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사이보그 펌프는 특정한 화합물질을 서서히 신체 내부로 주입하여 심장수축 등 유기체의 순환 메커니즘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도나 헤러웨이는 1991년 사이보그 선언, 과학, 기술, 그리고 20세기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하죠. 여기서 헤러웨이는 사이보그 개념을 더욱 이론화했습니다. 사이보그는 잡종적 창조물, 기묘한 경계 창조물, 인공 두뇌학 유기체,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이보그란 경계를 뛰어넘어 잡종적 특질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사이보그는 우리 자신과 다른 유기체 창조물, 그리고 기계, 다른 생명체들 사이의 혼합으로 만들어지죠. 우리는 정보 시스템, 문자, 인간공학적으로 통제되는 노동 및 재생산 시스템, 의사소통 시스템, 자율적 장치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 의학 역시 유기체와 기계가 짝지어진사이보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일론은 1938년 뒤펑사가 개발한 합성 유기화학물입니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작정적 물질이죠. 앙코마우스는 1988년 미국 특허 승인을 받았는데요. 하버드대와디풍사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유방암 치료제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방암에 걸리도록 제작된 실험쥐입니다 이런 쥐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의 재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레이브 세이브는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몬산토 특허상품입니다. 이 썩지 않는 토마토는 박테리아로부터 이식된 유전자를 포함하도록 유전자 구조 변형된 것입니다. 부패의 속도를 공학적으로 늦추는 것이죠. 핵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토늄 239는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플루토늄 238을 인공적으로 분열시켜서 만든 물질입니다. 헤로이에 -E 따르면 현대의 전쟁은 사이보그들의 잔치입니다.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telligence. C3I는 인간 유기체와 기계 그리고 다른 유기체가 단단하게 결합된 혼합물들입니다. 이 그림은 화가 린난돌프가 그린 사이보그 이미지입니다. 헤로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에 감명받아 그렸다고 합니다. 헤로웨이는 사이보그 사례로 한국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죠. 난돌프는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중국인 여성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림 속의 여성은 가슴에 컴퓨터 보드가 박혀 있습니다. 배경에는 다양한 과학과 컴퓨터 작업들이 묘사되어 있고 머리 위에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거대한 키보드는 그가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난돌프가 읽었을 헤러웨이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사이보그로서 유색 여성을 언급하면서 그중 하나로 한국의 여성 노동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자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지적 회로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다. 읽고 쓰는 능력, 특히 영어 능력은 값싼 여성노동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사이보그 이론은 완전히 순수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과 동물, 동물과 기계,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고 혼합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미 그랬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기 전부터. 그럼 우리 자신의 사이보그 현상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의약품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마취제는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경감시켜주죠. 상처로 고통스러웠을 경험이 인위적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음으로써 특정 질병의 내성을 가진 신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질병으로부터의 경험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다른 일상적 경험으로 대체합니다. 우리는 자연 중의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이미 사이보그라 할수 있습니다. 사이보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의 정체성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 네트워크 속에서 나는 여러 데이터들의 합성치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를 기계 시스템이 기록한 것입니다. 정확히 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계적 성분만도 아니죠. 그것은 나와 기계 시스템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사이보그입니다. 헤로웨이의 사이보그 선는 원문과 번역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과학기술학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